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다 러시아에서도 VR은 인기인가봐요 바로 옆에는 마트루시카 등 다양한 기념품을 팔고 있었어요 여행 둘째 날 저희는 첫째 날에 인연이 잠시 닿았던 러시아 숙소 주인 아주머니께서 추천해주신 맛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. 메뉴 보이나요? 나 이런 비자 카드 비자 카드랑 마스터카드도 돼요. Next, three, next year, maybe I am come back to Korea. Oh, uh, really? Where? Uh, t r a v e l i n g t r a v e l i n g Me like it uh, island. Uh, island. Jeju. Jeju Island. Jeju Island is so good. Beautiful sea. Wow. 아, 아, 방금 막 들어왔네, 걔가 이때막 넣고 있어요 아, 이제 넣고 있는 가 어, 어, 이제 소독하는 거었다 네, 아침에 가고있고고데 응, 응, 네, 네, 네. 우리 아까 하고 있는 동안에 뭐 이라고 두터운 저기 사진찍가고 어? 사이치고. 고다고 장갑 꼈는데. 장갑 아, 끼고. 장갑 장갑 장갑 끼고 있는 것 있어? 장갑 끼고 있는 거. This is 2 kg 200 grams. i t k a 2 k i l 200 grams. Is okay? Okay. a 가격은? 가격안물어 가격 아, How m u c s maybe 4500. Uh, 4500. 4500 괜찮아? 그냥 야 하는 거. 어허. 예. OK. OK. okay. 수고하시다. 음 아, 땅눈 진짜 심하다 나. 너무 거지다. 응. 얘는 진짜로. 너무 진짜 내려것 같아. 요 배다다. 와 새우 진짜 크다. 밥비 음, 뭘 또까지 다 와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리 아니야, 이게 떡두이 내가 떡두 먹는 날이 죽 아니 <목불> 아니 떡두쇼이 나자그한생각었거든 음. 날씨 나고 우리 한 곳은 애기 트럼프 와가지고 먹었다고 공네하는 사람은 오늘 저기 떡두쇼이 음. 사실 우리나라에 날개로 먹거든 날개 먹고 <목불> 이 머리부분 있잖아 버터에 <목불> 예. 구우면 <구운> <목불> 다른게 맛있는게 아니라 버터 구우차 향이 음! 무 맛도 안발 아, 와, 만두다! 담필. 담필. 러시아 담 너무 스윗해 You're so sweet. So sweet? Yes. 어 <웃음> <웃음> 와오 냄새 살짝 삶은 달걀? 삶은 달걀에 해산물 추가했는데? 근데 이거 살짝 오돌토돌해서 장갑을 뚫고 느껴진다 오우와 우와. 음. 아빠가 부터 약간 소리 나는데? 응. 음. 살바, 살바래요? 우와. 니들이 음. 개맛을 안 해. 음. 우와. 음. 아까 태우난 거, 이거 유효한데? 그래요? 음. 이 아, 근데 이거 잘 됐다. 이거 먹어 봤는데못 먹을 뻔 했네? 아마타나? 아이고, 좀내량에 찍어 먹네. 내량내대로 음. 음... 티가 뭔맛잘래 응. 단말 먹네. 일단 잘 먹네. 일단 잘 먹네. 일단 잘 먹네. 일단 데 먹네. 일 부드럽고. 일단 잘 먹네. 일단 잘 먹네. 일단 잘 먹네. 일단 잘먹 일단 잘 먹네. 일단 일단 일 음. 레몬 뿌려먹어야 돼지인이 응. 추천해 줬다 응 그날 우리 딘인이 이기 숙소 좋아하고 싶어 응 어제 응. 숙소도 있지? 진짜 응. 음 어제 우리 잘못된 숙소였잖아 응 음, 술집에서 어, 어. 오면 너 추천해달라니까 여기 추천해 응음 진짜네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숙소 사람들이 다 영화를 잘하는 거였다 응. 러시아 취고네 후추살으로 많이 와 이길 때 끄덕이 해주셨 나는 러시아 아니야? 발이 여덟 아니야? 다리이 여덟지 같은 거같은 음. 근데 유튜버들은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걸까? 어떻게 그 찍기 힘든데? 그거 한다 이게 액션캠으로 찍겠죠? 오. 자기 스스로 그... 어. 음? 자기 스스로 이 눈깨가서아니그 그러니까 카메라 시어먹어. 각도가, 각도가. 삼도치고 근데 대부분 액션캠 찍는 중... 것 같던데